우리는 주로 남들과의 비교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사실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말끔히 사라져 갈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거나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못했다거나 남들보다 돈도 못 벌고 또 남들보다 무능력하다고 라 느껴질 때괴로워지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소위 남사벽 같은 그런 친구들은 어디에나 꼭 있더군요 만약 여러분의 아이의 성적이 다른 아이보다 낮게 나온다면 또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아이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겠죠 또 다른 남편들은 잘만 진급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만 진급을 하지 못했다고 하거나 우리 남편 연봉이 남들보다 작다고 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함께 맞벌이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괴로운 삶의 시기를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남들과의 비교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? 그것 자체만을 놓고 보면 사실 좋거나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많고요 나보다 더 느린 사람도 많죠 아이들은 글자를 빨리 뗄 수도 있고 늦게 뗄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보다 더 늦는 사람도 많고요 당연히 더 빠른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너무 글자를 빨리 떼고 책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은 아이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라 신문 기사도 있더군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하게 빠르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법입니다. 저마다 자기 자신만의 삶의 속도가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조바심내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? 물론 이 세상이 더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치켜세워주고 박수쳐주다 보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는 어려울 겁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죠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나도 따라감으로써 잘하는 수많은 이들보다 내가 못한 것에 대해 끝까지 괴로워하는 결, 결정을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논리나 시선이나 판단에서 조금 벗어나서 초연해져서 나와 내 가족이 걸어가는 우리만의 속도를 인정하고 허용하면서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더 잘났거나 못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고요한 개성과 독자성을 지닌 놀라운 신비이죠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이 세상 곳곳에는 나보다 더 잘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패배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. 심지어 요즘의 부모님들 중에는 내 아이가 국어도, 소학도, 영어도, 피아노도, 태권도도, 축구며 미술이며 한문까지 모두 다 잘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시더군요. 또한 자격증이나 상장도 몇 개씩은 있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반장을 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사랑받고 친구들에게도 인기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아마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? 만약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아름답게 키운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욕심으로 조금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키웠다 하기보다는 괴롭혀온 것은 혹시 아닐까요?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찾으려거든 참된 행복을 찾으려거든 침책이 없는 삶의 여여한 즐거움을 찾으려거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침책이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불행과 괴로움 없는 삶이 열리죠 비교에서 오는 삶 남들에게 영향받는 삶의 특징은 언제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의 비교열등에서 오는 자괴감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들로 언제나 초조하고 안정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 혹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.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? 이처럼 잘나가고 능력을 인정받는 순간에조차 불안할 뿐 아니라 승승장구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남들을 업신여기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. 아니 잘나가는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 교만심이 없기가 어렵죠. 그럼에도 다 잘나고 싶어하고 다 남들보다 낫기만을 바라죠. 비교를 내려놓는 삶, 남들에게 영향받지 않는 삶은 비교 우위도 비교 열등도 없기에 언제나 자유롭고 순탄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. 언제 어디서나 여유하고 당당하죠. 남들의 시선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죠. 우리는 늘 정말 힘들다기보다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힘듭니다 진급에서 떨어지거나 대학을 조금 안 좋은 곳에 갈때 남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이 느끼는 것이죠 남들이 나를 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에게는 나를 평가할 자유를 주세요 남들이 나를 욕할 자유를 허용해 주십시오 남들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나 자신답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당당하게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 주십시오 나다운 나 자신의 길을 갈 자유를 스스로에게 선물해 주는 겁니다